이은혜가 진에게 특정 날짜 6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다. 기자들을 불러놓고 입장을 피력한 뒤 바로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다면서 왜 6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이은혜는 자수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뭔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. 라고 지적했다. 끝으로 문PD는 이은혜의 행동이 자수나 공번여로 봤을 때 사실 자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오는 게 자수이기 때문에 절대 자수일 수는 없다. 면서 당시 이윤혜의 자수 용어의 의미는 감명을 위해 말장난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종의 언론 불레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. 고 말했다. 한편 이윤혜와 그의 내연남 조연수 3 0년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 사망 당시 39세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목살해 살해한 혐의 살인 등을 받는다.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달 19일에 구속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. 끝으로 문 PD는 이은혜의 행동이 자수나 헝거여로 봤을 때 사실 자수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오는게 자수이기 때문에 절대 자수일 수는 없다. 면서. 당시 이은혜의 자수용어의 의미는 가명을 위해 말장난을 한 것으로 보이고, 본인이 할수 있는 일종의 언론 블레이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. 고 말했다. 한편 이은혜와 그의 내연남 조연수 30년, 2019년,